여기는 해안이 아름다운 포항시 흥해읍 오돌이입니다. 오늘은 사방기념공원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973년부터 1977년까지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 나무가 없던 황폐한 지역에 성공적으로 조림하여 울창한 숲을 조성하고 산사태를 방지한 것입니다. 사방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아름다운 오도리 해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 새로 생긴 영일만항과 멀리 호미곶까지 보이는군요. 야트막한 묵은봉 정상은 앞쪽으로 탁 트여 있어 오돌이 인근 경관이 아주 잘 보입니다. 이 근처는 해안 경관이 아름다워 카페와 펜션 그리고 횟집과 레스토랑이 많이 있습니다. 북쪽으로 유명한 월포의 수욕장도 보이는군요. 이곳에서 바다를 조망한다는 관외루라는 정자입니다 편안하게 쉬면서 바다를 구경할 수 있겠군요 산 전체를 한 바퀴 돌아볼 수 있도록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네요. 옛날 사방사업 현장을 재현해 놓은 전시장입니다. 여기에 5년 동안 다양한 사방사업과 각종 묘목 2400만본을 심었다고 하네요. 요즘 같은 기계도 없던 시절 거의 인력으로 공사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침식 진행 방지 및 지표수 분산을 위한 깬잡석 흑막이 공사를 한 곳이군요. 구형 작업차량과 리어카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 모습을 재현해 놓았군요 아름다운 오돌이 해안과 어우러진 정말 멋진 경관입니다. 1975년 4월 17일 박정희 대통령 현장 순시보고 광경을 재현해 놓았네요. 조기 녹화 지시를 하여 저 형편없었던 민둥산을 후세를 위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놀배의 놀이세상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